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타려고 할때 어떤 보드를 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애는 어리니까 롱보드를 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숏보드는 어렵다던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스케이트보드는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커버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롱보드입니다. 롱보드. 롱보드는 이렇게 긴보드를 롱보드라고 하는데요 롱보드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프리스타일 롱보딩하고 다운힐용 롱보딩하고 댄싱용 롱보드하고 뭐 다양하게 있다 고 있는데 사실 저는 롱보드 쪽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롱보드는 모양으로 봤을때 당연히 길고 바퀴가 큰 차이가 합니다, 바퀴 바퀴가 커요 왜냐면 어떤 도로에서든 잘 달릴 수 있게 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프로저보드 카버보드랑도 어, 같은 느낌입니다 바퀴가 크고 부드럽게 잘 굴러가요 기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보드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롱보드를 탈지 숏보드, 숏보드가 아닌 스케이트보드를 탈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종목 자체가 달라요 아무튼 롱보드는 위에서 댄싱을 하고 뭐 다운힐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쓰인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대부분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양쪽 끝에가 올라와 있어요 노즈랑 테일 있고 이건 롱보드도 이렇게 돼있는 보드가 많아요 이 양쪽 끝에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트릭을 할때이 양쪽 끝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나온 보드는 크루저보드처럼 생겼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크루저보드처럼 생긴 보드들은 이 노즈가 어, 대부분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킥이라고 합니다. 이 양쪽 끝에 킥. 킥이 없어가지고 트릭을 하기 불편했는데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트릭 위주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양쪽에 큰 킥이 생긴 거예요. 양쪽에 킥이 생기면서 트릭을 하기 더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케이트보드는 보통은 이 트릭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필이 하드필이에요 딱딱한 필. 그래서 소음이 큽니다. 굴러갈 때 소리가 진짜 커요. 클 하기가 좋다 잘 미끄러진다 네, 미끄러트리면서 기술 하는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 크기도 적당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크루저보드와 롱보드의 중간 사이즈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스케이트보드를 주행용으로 쓸수 있냐 물어보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어, 고등학교 때 이거 타고 학교 다니고 어, 학원도 이거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좀더잘 다니기 위해서는 휠을 아까 롱보드에 있다는 소프트 휠그 스케이트보드용 소프트 휠이 있어요. 그걸 장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행도 잘 되고 트릭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크루저 보드입니다. 크루저 보드. 크루저 보드는 휴대용이고 이동하기 편한 보드입니다. 크루징 하기 좋아요 크루저보드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보드와 롱보드 장점을 모아놨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면 장점은 가볍고 들고 다니기 크네요 작죠? 스케이트보드보다 작아요 크기 차이 나서 단점은 이게 작은 만큼 발 올릴 곳이 작아요 그래서 좀 발이 빠지거나 뭐 다소 불안할 수 있어요 좀 애매해요. 보드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트릭도 되고 주행도 되지만 주행을 많이 하기에 보드가 작아서 좀 불편하고 트릭을 완벽하게 하기엔 노즈 테일이 좀 애매하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그런 보드 예. 아니, 이거는 커버 보드입니다 커버 보드 서프 스케이트라고도 합니다. 커버라는 브랜드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보보드라고 많이 불리고 어, 아마 서프스케이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서핑보드 방시의 주행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모양은 크루저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언뜻 보면 크루저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트럭이 달라요 트럭이 보버보드 보면 가격이 비싼데 그것은 트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럭이 여기서 스케이트보드나 롱보드나 크루저 보드 트럭은 그냥 이렇게 기울이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고 하면 되는데 이 커버 보드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트럭이 이렇게 움직여요 좌우로 그래서 이 S자를 그리면서 갑니다 진짜 파도 타듯이 가고 가는 보드예요 이 파도 타는 느낌을 최대한 살린 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보드 네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도움되는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